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ADHD 자폐를 이기는 뇌면역 영양요법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 MCT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영양제 자폐나 ADHD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소개하는 강의는 훨씬 더 뒤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뒤에 계획이 되 있는데요 그어 지금 미리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는 것 이유는 그 지금 제 환자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 좀 시급한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좀더 자세히 할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mct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mct오일을 갖다가 지금 제가 빠르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ADHD 든 자폐 든 치료할 때 되면 변비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변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이 변이, 대변이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변을 제때제때 제때 통하게 해야, 그래야지 아이가 그 치료 속도를 좀 원만하게 낼수 있는데, 어, 뇌에도 되게 도움이 되면서 무리 없이 대변을 갖다 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mct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mct오일을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나중에 따로 배변 문제로 띄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일단 mct오일의 효과주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목을 장루수도 치료하고 뇌염증도 치료하는 mct오일 변비 때문에 시작한 강의지만 효과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았어요. 어, 아홉 번째 강의에서 제가 장노수증후원의 중요성들을 얘기했는데 장노수증후원을 그러면 어, 만드는 원인 음식들갖다나 인스턴트 약품들을 피하면서 장노수를 복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이 mct오일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mct오일은 뇌 염증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ADHD가 진행되는 메카니즘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루 수증 후군을 갖다 해서 유입될 수 있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들도 실제로는 방어해주는 방어 구실들을 할수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뇌 염증까지도 해결해 줄수 있으니까, 이 m c t 오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m c t 오일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쓰는 거지만 m c t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에그로드부전는 이렇게 되었어요. adhd 잡에 가장 중요한 영양제를 뽑는 데는 저는 첫 번째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한 가지를 하려면 mct오일을 권유하고 싶어요 mct오일을 아까 이를 말했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뇌 염증도 잡아내고 장노수증후군도 회복시켜 내기 때문에 장기복용시 근본적인 치료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mct오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뭐 영양제 다른 것보다 어 제일 먼저 하나를 꼽았을 수도 있으면 mct오일을 사용하세요 MCT 오일의 효능을 개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강의 취지대로 제가 자폐, 뇌전증, ADHD 아동이 변비가 있다면 MCT 오일을 이용하세요. 이게 이제 먼저 결론이고요. 어, 어, 효능 개발하는 거는 케톤식이요법을 갖다 지좀 이해를 했는데 이걸 자세히 할 시간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케톤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전신적인 염증을 갖다 일으킨다, 건강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식욕법 방법을 갖다가 주차한게 케톤식욕법이에요. 즉 우리가 주로 먹는 밥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인해서 신체 전체적으로 염증이 증가합니다. 뇌에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찾는 현재와 같은 식사 습관을 갖다 벗어나서 건강한 지방에서 에너지를 찾는. 이런 방식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게 케톤식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세포 안에 미트,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어, 원료로 만 어, 사용되는 아스티코산은 포도당과 케톤 양쪽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서도 뇌는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뇌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을 갖다가 건강하게 바꾼다면 지방 위주로 바꾸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을 7대 2대 1로 한다. 어, 이거 엄청난 지방질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거야 밥을. <웃음> 이런 게 케톤 식이요법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결심 과정은할수 없습니다. 알아만 두세요. 자, 케톤 식이요법이 효과를 내는 영역은 뇌전증 자폐 치매 뇌질환 뿐만 아니라 암과 자가 면성 퇴행성 질환에도 효과를 냅니다. 자폐에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에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자 어쨌든 케톤 식이요법을 이해해야 이 mct오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mct오일 이 케톤 식이요법을 대표하는 가장 건강한 오일이에요. 케톤 식이요법에서도 오일 중에서도 어떤 오일을 먹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mct오일이 케톤 식이요법 을살 때도 가장 건강한 오일로 뽑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지방 중에서 에너지인 케톤 체로 전환이 가장 쉬운 오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중세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얘기해요. 근데 mct오일은 코코넛에서 중, 추출한 중세지방산 을 위주로 추출된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mct오일이 아주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mct오일을 갖다 많이 과량 복용한다 해도 견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mct오일의 주성분인 거기다 중요한 건, c, C8, 이름이 이런 이상한데, 카프류산, C10, 카프로산,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성물 안에. 장내 항균, 항진균 작용이 있어서 장내 유기균의증식을 억제하고 세는장증을 회복시키는 데요. m c t 오일 자체가 이렇게 장내 유익균을 갖다 컨트롤해 갖고 세는장증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m c t 오일은 뇌에너지 대사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뇌 조직 염증을 진정시키고요, 뇌 조직의 주종을 이루는 지지를 건강한 지방 주제로 대체 시켜낼 수 있는 효능까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MCT 오일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는 장주원도 막는다, 뇌 염증도 막는다. 어케톤 체를 갖다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 원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이게 약이 아니라 거의 밥 대신을 대신하는 그 주식에서 주성분으로까지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 오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MCT 오일이 가장 그 자폐나 ADHD를 치료하는데 기본적인 어 영양제라고 할수 있어요 보충제라고 MCT 오일의 효과를 이야기한 논문 어, 이거, 어 논문 이펜는 줄게요 논문들 자회에해서 효과를 갖다 확인한 논문들이네요 이게 이게 뭐냐면 어 모디파이드 케토제닉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위드 m c t 예 인프로브 비에이비어 인칠들은아 발음이 너무 어 심하죠. 어쨌든간에 위도티즘 스펙트럼 디스 ऑ 더 이제 이런 거죠. 변형된 키토제닉 다이어트, 케토식 다이어트를 어, MCTO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어, 어 애들의 행동작 행동, 개선, 행동 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내더라. 이런 논문들 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MCTO. 근데 여기서 이제 변형된 그그 그그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아 케토제닉 아, 다이어트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케톤식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의 식 정도만 먹는데 사실 밀가루를 먹고 케토젠닉 다이어트는 밀가루를 먹고 쌀을 먹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에서 출발해서 케토젠닉 다이어트까지 가다 보니까 케톤 다이어트를 하되 글루텐을 제거된 즉 밀가루가 제거된 케톤식 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형된 케톤 식이요법이고 이건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식이요법이라서 변형된 케톤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렇게 글루텐을 안 먹는다 케톤 식이요법을 한다 하면서 mct오일까지 해보니까 어 음, 행동이 음. mct오일을 갖다 먹을 때 하고 안 먹을 때 하고 비교해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요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봅시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항목이 논문에서 그 결과만 제가 뽑았어요 3개월 후에 보니까 아더스2에서 평가해서 핵심 자폐증 증상을 상당히 개선시켰다 카스트에서 항목이 보세요 모방 신체사용 공포증 신경증 유의미하겠습니다 에이도스2나 카스트에서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자폐적인 사회성의 제약이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재미나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죠 상도행동의 변화는 그들이 많지 않다 이거 게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상동행동이나 감각추구나 이런 것들이 확확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사회성이 먼저 제대로 발달되고 나면 서서히 발전되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m c t o 열도 마찬가지죠. ADOS2나 카스의 변화가 점수차이는현격하게 나타나는데 상동행동이 변화는 없더라. 이게 3개월 동안 관찰해서 그럴 거예요. ADOS2나 카스 점수가 계속 좋아지면 그걸 추구준히하게 되면 어, 상동행동도 변하게 돼 있어요. 6개월이나 9개월, 12개월 계획으로 쭉 추적하면 a 도스 사회성이 먼저 발달하고 나중에 상동행동이 줄겁니다. 자 어쨌든 m c t o 일이 케토제닉 어, 다이어트만 하는 사람하고 mcto1을 같이 쓴사람과 비교하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는 게 어, 입증된 논문들이 있는 거예요. 2018년 논문이니까 최근 논문이네요. 자 근데 이게 케톤 하면서 m c t o 일을 사용했을 때 논문이지만 케톤식 전에도 충분한 효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가치료를 진행하는 분들한테 제가 권유하는 건 1차로 식이요법을 갖다글루텐카제인프리 식이요법을 하세요 제가 안내줄쭉 있으니까요 2차 식이요법은 지연성 알러지 검사와 과민성 음식을 식이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즉 1차 2차를 두개 합하는 식이요법인 항알러지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 mcto1 복용을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상당한 개선도를 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폐원 ADHD건 어, 저 한약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도 이런 식이요법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요법을 하다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치료가 잘 돼요 확실히. 훨씬 더 치료가 잘 됩니다 자 원래 이게 변비 때문에 이야기하시기 시작한 거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하고 치료하는 아이들 중에 변비기가 있어서 어, 어떤 어걸 먹을까 일단 mct오일부터 같이 시작을 합니다 mct오일을 갖다 먹을 때보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설사가 안 나올 정도까지 먹으면 됩니다. 변비가 있는 아이는 변비가 풀릴 정도까지 양을 증량해서 먹으면 돼요. 변비가 심하다면 복용량을 늘려서 대변 횟수를 늘려야 된다. 변비가 심하거나 세뇌증증이 심하면 주로 빈속에 복용을 시도하여라. 이 빈속에 공복에 복용하면 항균 작용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복통과 설사 유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즉 MCTO일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데 그게 어떤 면에서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강력한 항균 작용에 의해서 대변을 갖다 배변을 증가시키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먹으려면 음식하고 MCTO일하고 섞어 먹으면 됩니다. 저는 사실 아침에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영양제하고 뭐 오일 성분도 아마신나 이런 거하고 MCTO일 갖다 혼합해서 마십니다. 비트나 이런 거 하고 근데 없이 렇게 하면 되게 부드럽게 큰 문제 없이 되는데 아예 빈 속에 m c t o m u c 면 I have been so m 있 c h I have been so much. I have been so much. I have been so much. I have been so much. I have been so m u c 빈속에 먹기 보단 식사하고 같이 하세요 근데 변비가 심하다 복통 괜찮다 그러면 되도록 빈속에 먹여서 대변을 갖다 풀, 풀어내는 방법을 택하게 권유합니다. 자 제가 영양제 어 닦고 대변 변비 때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요 물어봐서 제가 mct오일을 위주로 대변 관리를 하세요 라고 어, 급하게 답을 드립니다. 자, mct오일 제가 권유하는 자폐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양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길 권유합니다.